부평구는 부평 미래를 위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35명을 위촉했습니다. 부평구가 제2차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청년 대표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맞는 인구 50만 시대, 주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더큰 부평, 8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2일 민선 8기 부평구 공약이행평가단 35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공약의 구체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약 확정 후에는 주기적으로 점검과 평가 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평구는 지난달 참여기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만 19세 이상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했고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35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날 부평구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약실천운동본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청해 공약이행평가단의 역할과 의미를 교육했습니다 아울러 평가단을 공약상 분야별로 더큰부평, 경제부평, 복지부평, 소통문화부평, 안심부평 등총 5개의 분과로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27일부터 분과별로 제2, 3차 회의를 열고 공약상 추진계획안을 확정한 후 8월 29일 공약상 추진계획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8일 2022년 제2차 청년창업재정지원사업 선정자, 초기 지원사업 3명, 성장지원사업 3명 총 6명과 지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2019년부터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지역 내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청년창업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홍보 등을 바탕으로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에 필요한 실무교육 지원을 비롯해 초기 지원은 1년 미만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연간 최대 1,200만 원, 성장지원은 청년 1명을 고용창출한 7년 이하 창업자에게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2022년 청년창업재정지원사업에는 헬스케어 아이디어 제품 제작, 바이럴 영상 제작, 프리미엄 잠봉 밀키트 사업 등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청년 대표님들의 열정과 소통으로 창업이라는 용기 있는 도전에 응원을 보내며 구의 창업 컨설팅과 홍보 지원을 바탕으로 각 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구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부평의 정책을 발굴하고 구민과 소통을 위한 부평 미래발전 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에도 구민 제안 10건, 공무원 제안 9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는데요. 부평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평구 상곡사동 통장자율회는 노인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지역 내 경로당 9곳에 복맞이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이런 나눔활동이 코로나19로 지친 노인들의 마음을 위로했기를 바랍니다 부평구가 인천 최초로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심숙소를 운영합니다 열대야 안심숙소 이용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삼국삼동행정복지센터가 2022년 8월 1일부터 임시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합니다. 신청사 중공시까지 사용할 임시청사는 부평구 마장로 137에 위치해 있으며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기관에 방문하실 분들은 미리 변경된 위치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7회 부평 청소년 영상제 영상작품을 모집합니다. 일상을 주제로 형식과 장르에 상관없이 3분 분량의 영상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출품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총 5편을 선정하고 전문심사단과 청소년심사단 그리고 시청자 조회수로 영상제 시상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4만 가구 총 1,448만 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약 5천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4명 중한명꼴이 반려인 인생이죠 이렇듯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반려동물 인간과 동물이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중요한데요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바로 동물등록입니다 동물등록이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부평에서도 8월 31일까지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는 데꼭 필요한 동물 등록 똑똑한 반려생활의 첫걸음인 만큼 반려인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하나입니다 고평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가요?